저는 내관련자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건수만 해도 한해 평균 23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또 차량이 노후화하게 될 경우 부품을 교체 수리하게 되는데요 수리비에는 공임등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부품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품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사고가 나거나 또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 경우 새것이 아닌 중고지만 새것 같은 부품으로 저렴하게 교환을 하고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중고 부품이나 재 제조품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새 부품 수립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어서 중고 부품을 선택할 기회도 없었던 거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친환경부품 부품 사용 특약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겨우 17.5%에 불과있다는 거야. 지금 보는 것은 내 차의 보험의 보장 내용인데 아래쪽을 보면 에코리사이클 부품 사용 특별 약관이 있고 가입으로 돼 있고 금액은 0원으로 돼 있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대물배장과 자기 차량 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적용 가입이 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에코리사이클 부품 사용 특별 약관을 보면 새 부품 대신 리사이클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새 부품 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준다 나와있고 여기서 리사이클 부품이란 중고부품 또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재제조품으로 중고부품은 그림에서처럼 주로 차량의 성능과는 무관한 사이드미러, 헤드램프, 범퍼 등 외관 부품이 주 대상이고 재제조품이란 교류 발전기와 등속조인트가 이에 적용되는 거야 단 리사이클 부품을 사용할 경우는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조달된 부품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G파츠가 있고 필요한 부품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품질 보증과 하자시 교 교환도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 이런 좋은 내용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했던 거지. 마지막으로 친환경 부품을 사용 수리 후 사용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같은 친환경 부품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정비업소에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보셨습니까한해 교환되는 범퍼 200만 개중 10%인 20만 개를 중고 부품을 사용할 경우 삼나무 31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더군다나 돈도 돌도 받게 되는데 약간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가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